안녕하세요 파토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마이크로사의 솔직히 말해서 모델명을 모르겠어요 모델명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사에서 제가 이걸 이 제품을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 제품을 제가 상당히 구하기 힘들었는데 마침 중고, 중고마켓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바로 캡 해버렸습니다 네 일단은 일단, 살짝 열어보,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외관부터 살펴보면, 박스 자체는 그리 뭐 고급스럽진 않아요. 옛날에는 막 고급스러웠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마이크로라고 적혀져 있고, 여기 뒤에 보면 35,000이라고 원 되어 있는데, 저는 4만원 주고 샀거든요. 만년 빌가 세라이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사는 지금 현재 망했고요 <웃음> 망해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IMF 때 망해버려가지고, 네,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하는데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마침 매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거를 하는 김에 저한테 파심이 어떠신지 해가지고 제가 이걸 싸게 구했습니다. 싸게 구했고요. 일단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안에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마이크로사 이런 식으로 보증서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판매자 분께서 보증서를 잃어버리셨어요. 판매자 분께서 보증서를 잃어버리셔가지고, 어차피 의미 없는 물건이지만, 보증서와 설명서 둘다 잃어버리셔가지고, 보증서랑, 어, 보증서랑 그 설명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일단 첫번째 여기 있는 요 마이크로라고 적혀있는 이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박스부터 살펴보면, 박스 안에는 여기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는데, 박스를 열면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는데 카트리지는 지금 이제 아마 네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네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뒤에는 파운테인 펜 카트리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따리건 넣어두고요 만다음년필부터만년필뭐 만년필 본부를 본제품을서 보기 전에 마이크로 일단 볼펜부터 살펴볼게요 볼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장으로 지금 화려하게 꾸며져 있거든요 외관 자체는 되게 화려해요 외관 되게 화려한데 일단은 반, 볼펜이 심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심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심이 나올지 안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는데 수성이라서 나올지 안나올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는 게요 어 나오네요? <웃음> 나와요 신기하게 지금 살짝씩 나오고 있거든요 살짝씩 나오는데 그렇게 막 나오진 않네요 나오진 않고 그냥 있다는 정도로만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볼펜을 잘 안쓰기 때문에 이거는 봉인시켜두고 일단 만년필부터 볼게요.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금장으로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약간 금장으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도 마이크로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네, 일단 안쪽을 살펴보면 일단 마이크로사 일단 이런 식으로 촉도 되게 예쁘게 잘 분할되어 있어요. 잘 분할되어 있고 안에 컨버터가 솔직히 없어요. 없었는데 제가 지금 그 차바 자바, 차바펜 컨버터를 넣어놨거든요. 차바펜 컨버터를 넣어놨는데. 네, 꼭 맞더라고요. 꼭 맞아가지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꼭 맞아가지고 바로 넣어서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시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완전 새거라는데, 일단 완전 새거라는데 어떨지 한번 시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게 F 님이일 거거든요. F 님이일 건데, 오잉크가 한방울툭쑥 떨어졌는데 왜 잉크가 안 나오니? 방금 잉크가 여기 한번툭 떨어졌거든요. 근데 잉크가 안 나오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 급면좀 해봤는데. 나나. 자, 자세한 CP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리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더사실파비앙이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저도 이걸 처음에 구하고 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네. <웃음> 여러분으로 좋은 뭐, 만년필이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파니의파비이아 파토사지 파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시 분 주세요. 그럼 이만요.